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키는 6가지 습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어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미라클 모닝 유튜브 카페 블로그 프런치 수많은 곳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후기가 올라오는데 왜 남은 계속 실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맨날 며칠하다 실패했잖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뭐 이제 안할 거예요? 미라클 모닝 안 해? 뭐 그냥 뭐 노말 모닝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미라클 모닝이 뭐고 그 무슨 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간략하게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라클 모닝 말 그대로 기적의 아침입니다 무기력하고 더 자고 싶고 허겁지겁 시작되는 아침에서 벗어나서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고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드는 6 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침묵. 아침 일찍 일어나 세상이 고요한 시간에 스트레스를 떠나 보내고 간단한 명상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확언. 스스로 정의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확신의 말을 큰 소리로 내뱉으면서 잠재의식 속에 그것들을 새겨 넣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목표한 말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멋지다. 내 인생은 멋지다. 나는 개쩐다. 나는 개 질인다. 세 번째 시각화 내 목표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루를 가능한 따라해보세요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네번째 운동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죠 다섯번째 독서 몸과 정신이 맑아졌으면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시간입니다 아침 독서는 하루 1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년에 3650페이지를 읽는 거고요 200쪽짜리 자기개발서 18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번째 기록하기 오늘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감사한 일들을 글로 기록합니다 기록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후에 이 글을 다시 읽었을 때더 강한 추진력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루를 여는 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혹시 미라클 모닝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정말 금방 읽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한번 정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이게 미라클 모닝인데 그건 알겠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미라클 모닝에 실패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백날 일찍 일어나면 뭐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하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 그만둬도 아무도 모르고 뭐 내가 한다고 남들은 다 하나? 쓸데없는 짓다지 말고 잠이나 저자아 가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습관화 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나왔죠? 함께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달 동안 저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함께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저 역시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시작하는 건 처음인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를 켤 수도 있고 잠들어서 라이브를 못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대가 맞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매일 이 라이브를 남겨놓을 거고요. 아, 이 한국 타잔이 오늘 미라클 모닝을 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게 미라클 모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어, 챌린지 위 타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이 카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건데요 이 카페로 오셔서 매일매일 미라클 모닝을 인증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저자는 평범한 95%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 글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청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실천에 나가 봅시다 그럼 월요일 아침에 만나요 A MIRACLE